매레9 0 리뷰 짠! BHC 맵소 맵소 맵소킹 시리즈 가격은 한 마리 17,000원 콤보 윙 18,000원 스틱 19,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벨입니다 오늘은 BHC의 신메뉴 맵소킹 시리즈 리뷰인데요 우선 조금 더덜 매울 것 같은 뿌링 맵소킹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뿌링 맵소킹에는 맵소사 소스를 같이 주시네요 맵소사! 세상에 누가 봐도 너무 매울 것 같은 느낌이야 그냥 어떤지 한번 먹어볼게요 음, 약간 과자 느낌인데? 맵진 않고 되게 좀 달달한 맛이 좀 있는? 약간 라면 스프 같은? 치토스 같은? 그런 매콤함이 있어요. 찍어서도 먹어볼게요. 콕! 음! 이걸 그냥 먹었을 때는 되게 단맛이 강했는데 이걸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매운맛이 완전 확 올라와요. 어메. 음, 혀가 아파요. 음. 그러면 양념 매소킹도 한번 먹어볼게요. 처음에 딱 받았을 때 교촌치킨에 신화치킨 생각나는 비주얼인데 이 양념 베이스가 고추장이랑 청양고추 홍고추라고 하는데 그래서 알싸한 매운맛이 있어요 진짜 훈제향이 엄청 강해요 불맛 BHC에서 나온 치킨 중에 가장 매운 치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매운맛 두개 중에서 가장 매운 치킨을 고르자면 전 사실 맵소사 소스거든요 <웃음> 저 맵소사 소스에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이 훈제향과 불맛 이 알싸한 매운맛이 저기에 다 통수파되어 있어요 약간 집이라는 거집둘 중에 만약 선택을 하자면 뿌링 맵소킹이 제 입맛에 더 맞았던 것 같아요 이 뿌링 맵소킹이랑 뿌링클이랑 같이 시켜서 먹고 싶어요 둘의 이 단짠단짠 그리고 단맵단맵 케미가 더 좋지 않을까 매운 걸못 드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걸 두개다 시키는 것보다는 뿌리 맥소킹을 시켜서 저 소스와 이 뿌리 맥소킹을 즐기신 다음에 어? 저 소스가 맘에 들어 하는 분들은 바로 이 양념 맥소킹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두 개를 시켰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만 시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장마가 이렇게 긴건 처음 보는데 음, 모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빗길 조심하시고 파이팅!